안녕하십니까? 이리 v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다흙탕물이에요. 이럴 때빠가살리 메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입질을 왔다. 잡혔다. 저... 들어봐. 들어봐. 어디 코요?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옆에가 끼여들 나왔는데? <뛰어들어갔는데>? 어제. 어떡해? <웃음> 아, <나, 웃음> 여러분들 오프닝 하다가 물고기가 옆에 낑겨나왔어요 <웃음> 미치겠다 아 이게 지렁이 달아놓고 했거든요 뭐 무나, 무나 안 무나 아 제가 입질이 와서 챘는데 지렁이는 다 못먹고 옆에 낑겨나왔나봐요 <웃음> 야, 야, 넌 조심 가라 <웃음> 지렁이는 자. 다른 놈이 뛰먹고 그러니까, 엉뚱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놈이 걸렸구나 어허허. 자, <웃음> 네, 아무튼 지금, 낮이라서 갈경이도 굉장히 많이 달려들고, 흑탕물이나 빠가사리, 메기 뭐, 퉁가리, 이런 종류도 많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흑탕물에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 이즈로 오는 어. 체이지 그럼? 하이구야 어. <웃음> <웃음> <녀석. 야>, 지렁이 <웃음> 먹으려고 올라왔네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야. 갈견입니다 갈견이 아예 지렁이 먹으로 올라왔다가 한방에 물렸네 <웃음> 어 있지, 있지 어 있다 있다 있 뭐야 오오 아. 있었습니다 습다오 <웃음> 어 두러지다 두러지 아 두러진가 두러지 두러지 두러지 맞죠 두러지 두러지 두러지 예 발견인데 사이즈 꽤 큽니다 여러분들 응 발견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견했어아지렁를 먹었네 이 친구들 뭔가 지금 어두워가지고 이게 아마 물살 때문에 이게 폴랑폴랑할 거예요 아마 요게 지렁이가 그래가지고 뭐 떠내려왔는지 알고 바로 온나 본데. 야, 야 사이즈도 괜찮네. 음. 오늘 잡은 물고기들은 따로 뭐안 하고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재밌습니다. 도착하자, 잡히니까. 자, 이제 좀 어둑어둑해지고 있으니까 지렁이를 좀 많이 깨서 빠가파리가좀 잡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렁이 큰거깨보요입질로 오는 것 같은데, 아빠? <웃음> 어좀큰것 같아 요 이번엔꺼? 하이 조금 크다 야 어우 크다 야 오, 오. 사이즈가 손바닥만한데? 정 크다야. 엄청 크죠. 야. 오우야.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야, 이쁘다야. 러니까 와, 색깔 봐. 노란색이. 야, 색깔 엄청 좋은데? 어, 그러게. <웃음> 어, 지렁이를 <지름을> 톡팡켜버렸네 <덮>, <웃음> 야, 이거 <여기> 보세요. <웃음> 야, 최고입니다, 최고. <웃음> <웃음> 어, 있어, 있어, 왔어? 어데?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작으니까 입질이 약했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작은 바가사리가 잡혀졌습니다. 아 이런 게 잡히니까 입질이 오는데 걸린 거 같기도 하고 안 걸린 거 같기도 하고 어 이런 작은 바가사리가 잡혀졌네요. <웃음> 지렁이 먹다가 깨었네요. 야뭐 어, 예. 벌써 와? 오. 바가사리가올라왔는데요바가사리 바늘을 좀 굵은거 쓰니까 이제 꼴끄닥땡기지는 않네요 바가사리바가사리와바가사리한 마리입니다 <웃음> 기가 막히다 바가사리가 너무 차마아 올라왔습니다 야 빨리 지렁이 깨고 다시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알아 <웃음> 가보도록 하죠 입지, 입지? 그래도 곧잘 잡힌 대야그까요 여기 만나봐 많이 올라왔나 요번에 장마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아직도 흙물이잖아 오, 오. <웃음> <웃음> 아빠 여기 대박이다 아까 갈견이 막 올라오더니 이제 어두워지니까 아. 이제 빠가사리랑 그런 곳막 올라오네 빠가사리가 댐비니까 어. 갈견이가 안, 안 올라온다 그러니까 야. 빠가사리가 이제 돌아다니니까 갈견이가 안 나와요 얘배왜 이렇게 빵빵하지? 오, 뭐 먹었나? 희한하네 <웃음> 아빠 여기 오늘 진짜 대박이다 흙탕물 진짜 막 이렇게 있을 때 원래 이렇게 잘 올라와요? 빵하사리 같은 게? 원래 흙탕물 있을 때는 저 대낮에도 잘 잡혀 아 진짜요? 그럼 맨날 밤에만 했는데 이거 흙탕물 줬을 때밤 낮에도 한번 와, 와기로 했었는데 지금 어. 딱이네 흙물 완전 흙물이면 그렇죠? 더잘 잡히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연하긴 한데 그래도 흙물이에요 어뭐 햇빛은 그래서 잡혀 여기 살어 잘가! 오! 어, 있지! 어, 아, 여기야! 뭐야, 돌에 걸렸는데? 돌에 걸렸어? 끌고 들어갔나보다 끌고 들어갔나봐. 아, 어, 나오다, 나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 이게 돌에 걸렸네. 도래 걸렸네. 오. 끌고 들어갔네. 오오 크다야 오우야우와 대박 오오오힘봐 장사에요 장사 이미 어, 얼굴 근처로 한번 크레야. 보여드릴게요 얼굴만 안돼 길이가? 맞하하하 크다야 와손바닥 이거 컷. 내가 잡은 그렁치 중에서 제일 큰것 같은데? 야 30cm는 돼 보이는데요 아빠? 어 큰데? 30cm 대보여요 진짜 음. 와 대박 크다 너 어디서 왔니? 이 때깔도 좋대요 그니까 와큰 강에서 왔나? 오오오오 와 진짜 크다 나, 나 맥인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그럼, 그럼 자 여기 살려줄게요 여기가. 어, 간다, 간다, 오, 간다, 간다. 이... 오 갔다 갔다 갔다 여기까지 1리 t v 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